이게 용감이죠? 살랑 꺼줘 이거 좀 찍게! 아 저리 꺼지라고! 좀 가요 좀, 이거 좀 찍게. 아 아니, 가라고! 아뇨, 소울 스타일입니다. 라이크가 아니고, 소울 스타일이에요. 다르지 소울 스타일 장르 자체가 진짜 다크 소울을 말하는 거고 라이크는 그거를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 모타사일이 소울 스타일이고 할로나에다 소울 라이크? 네 맞아요 잘 아시네 이제 어, 맞지? 내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어 얘는 소울 스타일로 돼 있네 왜지? 얘 소울 라이크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 맞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소울 스타일은 맞아 왜 그러냐면은 얘는 죽으면 다 잃어버리잖아 <웃음> 가차 없잖아요. 좀 가차 없다 싶으면 소울 스타일로 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닥소투 할만한가요? 난이도 면에서는 할만하다고 솔직히 많이 준 거긴 한데 많이 봐주긴 했는데 구성이 짜증나요. 게임이 더럽습니다. 닥소투를 하다 보면 무슨 느낌 들냐면 은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뺑이를 쳐도 되나 그 정도라서 더럽습니다. 게임이. 그래서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각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맵 구성이 더럽잖아요. 그럼 아무말 못해요. 사실이니까 뱃 구성이 더러워요 그래 제스처나 뭐 모션 관련이 있어서는 소울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긴 했어 근데 그게 끝이야 닥서토 자체가 뭔가 실험작 같아 그렇게 뭔가 보여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느낌이 아 근데 블러드본 보면은 소니가 많이 도와주긴 했어 맞아 재팬스튜디오 이거 사라져가지고 폐쇄가 돼가지고 아마 블러드본 PC 자체가 아예 끝난 거 아니야? 말로는 블루포인트가 뭐 이어서 받는다고 하긴 했는데 블러드본 보내주려고요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웃음> 나는 이에 관심조차 없었어 그런 말이 있지 기대를 하면은 <웃음> 물어보니까 이번 네트워크 테스트는 스트리밍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애초에 상관이 없긴 한데 난 콘솔이 아예 없다보니까 와 근데 진짜 이 사람들 기엽코 스트리밍 하려고 벼르고 있네 진짜 아니 이러다가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자 닭끝솔 돌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야 진짜 오래 걸린다 저 어제 교창 2시간 만에 5번 불려갔는데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는 거예요? <웃음>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든링 출시, 출시 그거 서버 잡으려고 지금 이게 내걸리는 거예요. <웃음> 장난하나. 오늘 못하는 거 아니야? 금요일마다 항상 우리 같이 모여서 왁자집 같이 놀았, 놀았는데 항상 요물들 모이는데. 어 됐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맞아.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썸네일 찍으려고 군다 잡으러 갔거든요. 영상 편집하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구도가 안 나와가지고 군다 쭉 죽이러 갔어. <웃음> 아니 썸네일이 잘안 나오더라고 아니 뭐 어떡해 <웃음> 썸네일이 잘안 나오는데 요즘 다크솔 뉴비랑 복귀 우주 들었다고요 왜? 아니 왜? 갑자기? 엘딘 눈 깨는 것 같아? 맞아 나 오늘 편집하면서 이상을 느꼈는데 그 우리 전에 수요일 때 우리 낙개장 했었잖아요 낙개장 했었는데 그 레벨 한60 몇인가? 그 법사분 지금 있으세요 방에 우리? 내 방에? 그때 레벨 안 맞아가지고 엄청 뚜 까맞는 맞으신 분 있으셨잖아요 아... 아 선생님이세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너 제초지? 뭔 소리지? <웃음> 아니 뭔가 이상해. 아니 레벨 60 몇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왜 그걸 어디서 또 이상하게 느꼈냐면은 왜 유도 인간성 왜 그게 왜 있는 거예요? 그 레벨에 어둠 결 마법 같은 거 보면은 마술 있죠? 그걸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알어. 카를라한테 파긴 파는데 아니 냄새가 나잖아요. <웃음> 냄새가 나잖아. 물론 함부로 억측일 수도 있는데 억울하겠죠. 억울한데 일단은 당신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난 우리 시청자 믿어. 대추한다는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박제다 무슨 구지는 게.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제초는 진짜 안 하시길 바랍니다 화해 악이야 제초 자체가 그리고 제초 이야기 한거 말인데 제가 진짜 심심할 때는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초들 검거 했다 이런 거 스샷도 올라오거든요 디코에 막나 깜짝 놀랬어그 중에 내 시청자도 있더라고 그 충격받았잖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제초하지 말라고 했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제초할 생각에 신나더라고 아 진짜 배신감 장난 아니더라 제초가 뭔가요? 제초가 뭐냐면은 처음 유비인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거를 제초 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실력 차가 있는데, 정말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제쳐라고 합니다. 횃불 들고 어울리는 편인데, 자꾸 자기를 죽인다고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였거든요.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내가 무슨 죄를 다고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근데 사실 뭐, 유비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악령 같은 게 들어오면. 무서울 수밖에 없지. 뭔소뭘 돌아가?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애초에 내가 변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돌아가? 채찍지도 솔직히 좀 질려가지고 안 하는 건데 이제 야 이거 사람 적은 거 보니까 다들 엘드닝 하러 갔네? 아주 좋은, 좋은 변화다 좋은 거 하러 가야지 굳이 닥소 나랑 망자 파티 할 필요는 없잖아 엘드닝 8시부터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8시부터요? 아니 뭐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거지 이 망자들 또안 가네 살랑 꺼져! 이거좀 찍게 아 저리 꺼지라고 좀 가요 좀 이거 좀 찍게 아예 가라고 좀 가라고 왜안 가는데 왜안 가는 거야 감시자 흡정만으로 잡기? 저거는 해볼까? 흡정은 안 되는.. 잡기는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데미지는 들어가잖아요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까짓 거 해보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왜 망자 무기 쓰시는 거죠? 망자니까 망자니까 망자 무기 쓰지 제법인데? 여기까지 거인을 끌고, 와, 끌고 왔어야 됐니? 구한으 어질게요. 그고소당했다는데음 <웃음> 식품 관련해서 그거 고소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고기 섞어 팔아서 걸렸다고요? 아... 그래서 맛있어요? <웃음> 지인들도 거기 가서 맛있다고 저한테 계속 강력 추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폰고기였어?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갔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임? 음... 좋아하는 음식이요. 닭볶음탕 좋아합니다. 근데 닭볶음탕도 이제 못 먹겠다. 매워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예전엔는 매운 거 은근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이제. 아파요 이제. 여보세요? 저요 올해 29이에요. 다음 년 지나가면 30살인데. 85년생으로 생각했다고요? 제가 좀 늙긴 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뭔 40, 50대 때는 못또 <웃음> 사가지고 좀. 얼굴만 나이 먹어서. 어릴 때노아인 사람은 늙어서 동안이려난그말 진짜 싫어요 늙어서 동안 동안이면 뭐해 늙었는데 <웃음> 늙은 건 똑같은데 난그말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 늙으면 늙은 겁니다. 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나이 들면 끝이야. 동안이면 뭐하냐고. 아중년 간지고 뭐 그냥 늙 늙은이라니까. <웃음> 흑정이라고 했으니까 열일반 공격도 안 되겠네. 음 안돼 안돼. 이거 어렵겠는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차라리 이거 일방 공격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음. 안닿는데? 안안 아니야. 내가 거리상 내가 조절을 안해서는 자기가 해보고 나한테 시키는 거 맞죠? 자기가 해보고 나한테 시키는 거 아니었어? 음, 안닿는데? 돼, 안, 돼. 안,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뭐야 이거 닿지도 않는구만 이거. 아니 뭐 되지도 않는걸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거. 그래도 일단 내가 이걸로 잡아드리긴 할게 요 이거. 표면상 내가 약속이라도 지켜야지 이 이걸로 잡아드릴게 그러면. 야, 잘못 봤나? 어 이상해 <웃음> 뭐야 아 피가 좀 이... 먼저 빨리 들어가는데? 피가? 아 잠깐만 이거 말벌때문에 그런거야 이거? 말벌 한번 빼볼게요 야 말벌때문에 버그인가? <웃음> 말벌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말벌버그인거같아 아이고 <웃음> 밤붕아 뭐야? 다들 엘든링 하라 안가요? 이게 사이 하는 거야? 빨리 안 가? 나 대신 하라 이말이야. 나 대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가란 말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없는 건 어떡하냐고요? 아니야, 누가 스트리밍 할 거예요. 스트리밍까지 보게 되면 너감자를 만나서 또 짜증나겠지? 차라리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음,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재미없어. 아이 사람들 이제 눈치 너무 빨라졌어 눈치 너무 빨라졌어 <웃음> 내가 괴물을 키워버렸군 간혹 사람이 살다보면 역대급으로 자기 일생에서 작품 한두 개씩 나오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본이야 진짜 솔직히 프롬의 역작은 불본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불본 핏이 좀 나와달라고 계속 말을 하, 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본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걸 굳이 제가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않을까요? 나는 야남 출신이에요 사실 <웃음> 처음 프롬게임 한 것도 불본이었는데 뭐 메듀라 출신? 야 너는 아, 낄낄빠빠빠보르? 아 진짜 여기서 또 검거를 해버리네 똑똑한 업다 <웃음>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또 이걸 보통 폰디잡이라고 하나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엘든링에서는 또 뭐라고 불리려나? 또. 엘드의 왕이라고 하나요 또? 사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왕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지나 솔직히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꼭 그거 같다 항상 밥 먹으러 갈때 메뉴 고르는 거 오늘은 몸무기로 잡냐 악기장에서 마법 페리 쓸모 있겠네요 보통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먼저 죽으시더라고요 농담 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먼저 죽어요 마법 페리로 포스 방출 포스 튕겨 안 된다고 되지 않나 될 텐데 일단 투사체 관련해 가지고 날아가는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아좀안좀 좀 안타깝다 자기가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핵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아요난 이제 동정심이 들어갑니다 이제 핵 쓰는 사람 보면은 아 있어요 어 써봐요 어 되네 <웃음> 아 됐어 그만해 아이 그만하고 라 소환 좀 하자 이제 응. 이거 레기야? 서버 상태가 영 별로인데 진짜. 뭐야 저거? 아까 그 사람인가요? 잠깐만 다들 기다려봐요. 플랜 A 간다. 실행 시켜. 청자분들 앞으로 두명 가고 그다음에 내가 갈게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마가 뒤에서 플랜 A로 간다. 먼저 가 있어봐요. 아 제길 돌아갔어. 계획대로 안 되거든. 눈치 깐대. 아까 그 지난번에 그 핵쟁이였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제 기억나. 제 맞아. 계단에서 그짓거 했거든요. 예전에 계단 딱 보는 순간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났나? <웃음> 기억이 새록새록 났나? 플스로 갈아탔다고요? 잘하셨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플스도 은근 핵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해킹해서라도 핵을 쓴다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 노력으로 좀 생산적인 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마법 페리는 그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메리트가 그렇게 있진 않아 차라리 마법 페리 할 바엔 피하는 게 낫죠 피하는 게 맞지 펼쳐지는 회복 페리? 그게 페리가... <웃음> 그거는 회복수단... 그게 페리가 되나? 호이를 테크니컬하게 거절하는 법 그것도 웃기겠다 아 근데 그건 있어 마법 페리 하는 순간 멋있긴 함 그런 거 있잖아 적이 이제 큰 기술을 썼는데 담담하게 주인공 그거를 흘리는 거야 오야 솔직히 멋있긴 하지 아아 <웃음> 눈치는 <진짜> 더럽게 빨라가지고 <웃음> 지방은 시청자가 OST 틀어줍니다. 부은 많이 들어가지고, 뒤에 피 나올 것 같아, 진짜. 엘든링 출시하면은 나중에 복은 끄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웃음> 어, 장아, 나 법, 이것도 피할 수 있어? 디버프 피했는데? 아, 왜, 왜 호장이야? 진짜 엘디링 나왔다고 해서 뭐 닥스 쓰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너무 처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웃음>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엘디링 나오기 전에 그냥 쓰리 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웃음> 게임 게임이 진짜 가면 가서 마탱이가 간다야. 아 참.